아... 제가 구단같이 천억 이하이신 분들의 마음을 느껴볼게요 같이 한번 느껴봅시다 아... 진짜 도저히 못 가겠어서 대한민국 제꺼 부캐 키웁니다 오늘만큼은 오늘은 대한민국 팀 키우고 내일 다시 한번 제 본캐로 돌아와봅니다 일단 이 팀의 큰 목적. 빠친 거 돌려서 1300원 늘렸어요. 오. 얼마 쓰셨어요? 크로미르 님. 지금 이 팀의 목적. 주면 됐 고기. 아, 나 지금 탑클도 없어. 심지어. 내가 얼마나 이 팀이 열악한지 알수 있겠다. 지금 FC도 없고 탑클도 없어, 심지어. 와. 눈물 나는데? 이 팀은. <웃음> 페무승 페페페페페 나 이거 무슨 일이야 프로 3부에서 <웃음> 프로 3부에서 이거 무슨 일이냐 와페무승 페페페페페 뭐야 그만큼 이 팀이 힘들다는 거야 오니좋트나 정무야 야 닉네임 하나 맛깔난다 상대 야인텔을 크레스포에 베르칸프에다 피구, 페리시치 나머지는 LH로 맞췄고 공격이 막갈라는 친구네? 어. 이 친구 무슨 전술일까? 음.. 시간 끌겠다 골더라고 아이고. 가비. 어, 가비. 넌좀 맞아야돼? 친구야 <놀람이> <놀람이> 어 이게! 피커날걸 와 요게 들어가네? 이게 대한민국이다? 자식아 나 유상철이 캡 오카였나? 그 당시 캡 오카네 어떻게 구했지? 가격 떨어졌을 때 샀나? 캡 오카네? 아, 황희천 까비 황희천드립을 한번 해줬어요 로 준거 아닌데 야 너무 시한거 아니냐? 요거는 저렇게 해서 준건 어, 몸패스야 상대평은 애짜좀 짱나게 하겠다. 이런 팀이랑 계속 지금 무슨 바보. 그러고 있으니까 어, 어. 까비, 태클 걸려서 넘어졌으면 재밌었겠는데. 아, 반금은좀 내가 너무 쓰레기였나? 아이고. 아, 없어, 선 수가 까비. 어우, 삼철 이야. 움직임 너무 좋다. 저거 주맨이었으면 뚫었겠다 하 이걸 와 저걸 어떻게 막아 아리고 어까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thank you 어 oh. 안쪽이 아쉽다. 와.. 겁나 무거워지는데? 애들이 갑자기 느림보 됐는데?